What is this? Oh, 보고 다녀라 너. a v e k u s h i m 면 m a 9 d 면 딜컷이에요 여러분. 95, 94, 93, 9 i l k 딜컷 딜컷 딜컷 딜컷, <웃음> 딜컷. 만나면 노란색 Kushim, Kushim, 그럼 만나서 다 같이 맞는 건가? Kushim, Kushim, Kushim, Kushim, Kushim, Kushim, Kushim, k u s h i 잘 앉아, 잘앉털 위로 문신하면 아플 텐데. 얼음 밀고했었어야지 얼음 구체 들어주세요. 얼음 구체 들어주세요. 아 얼음이란다. 아 죄송해요. 아 어, 죄송해요. 그 떼, 그 떼, 그 떼, 그 떼, 그 떼. 죽어 이 자식아. 이 자식아 죽어. 죽어. 죽였다. 와. 와 공략 하나도 안 보고 우리가 두서를 이렇게 깨. 여러분 헤딩 파세 희열은 진짜 이거는 와. 속 이게 보스 네마리 <웃음> 남았습니다. 다음 무슨 열2 시까지라고. 다 여기는 영어장. 팬플러 그냥 성기 사면 돼요. 어든 지배자, 관리자. 나이트 블리드는요 밤칼. <웃음> 상자가 있네요. 버닝 스페리브 지팡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진짜로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나 버닝 스페리브 화염 스태프 나왔어요, 여러분. <웃음> 버닝 스페리브 화 화염 스태프 필요하신 분 말씀해주세요. <웃음> 아, 그러고 보니까 엑셀님 진짜 꾸준히 어, 파티 참여해주셔가지고 진짜 용군이. 그 그러니까 아예 파티를, 어, 파티를 아예 지금 참성을안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도망갔어 그렇죠. 도망 완전 도망가고 막와 엑셀님 오늘부로 엑셀님이 탱커 협회장입니다 일단 여러분 잠시 심장 두근두근 하고 계신 아 내가 너도 네 협회장이구나 박수 아 지금 무릎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탱커 협회장이 제일 밑으로 어... 들어왔습니다 야호 <웃음> 엘보 어택을 하고 있는 거 만나면 반가워서 <웃음> <웃음> 엑셀님은 <웃음>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데 저기. 호리병 나오나? 호리병 밟으면 어, 몸이 호리호리해집니다. <웃음> 충격으로 사망. 누하면 구 떨어졌어요 방. 참치야, 앞을 보고 다녀라 너좀 어? <웃음> 슬슬 리프가디언 초주하죠 어조 아니야? 게임까봐 처주하죠. 있습니다. <웃음> 아, 야, 야, 야, 야. 어이 진짜. 어.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막부 안보고 안 가면 섭하잖아, 그렇지? 참치야, 일어나. 이 자고 있네. 반응이 없어. 야, 야 참치야, 야. 어, 어 일어났다, 일어났다,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지금 일어난거야 오케이 가자 와망가 도망가 도가 뒤에서 다 쓸린다 쓸린... <웃음> 다 쓸린다 어 뭐야 사이렌 걸렸어 어릴 적 꿈을 꾼적 있습니까 해적왕이 되는 언젠가 저기 닫고 말 겁니다 한 번씩 엇박 돌고 그리고 이제 한번 맞고 이거 되게 지금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멋있다 잠깐만 이거 진짜 멋있는 거야 아무리 우연이지만 되게 잘 맞아요 지금 제 화면은 오늘은 저희 한글날이잖아요. 맞습니다. 한글 <웃음> 한국말 실 길드 뱅크에 천원씩 어때요? 아 어, 그래. 오, what is this? <웃음> 어, 이거 정확히 영화를써 있는. <웃음> <썼는> 썼네. <게> 요저 어쩌... <웃음> 망했어. 이거 한글 말 쓰기. <웃음> 이거 하다가 는 트라이 열못해 이거. 왜 너무 제... 무색해졌다. 저기에다가 어. 지금. 나는 공 하나 더 붙여야 돼. 저는 일단 5만 골드 넣어 놓을게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각자 10만 어. 거, 이 방송 끝나고 10만 골드 넣어 놓으면 어. 될것 같아.